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5성 일부자 08이 참교육 갑니다 이번 판자 08이 참교육 가요 공8이 참교육 우리 파이 아까부터 일부러 패작한 것 같고 좀 느낌이 좋지 않아서 우리 파이를 일단은 자. 아. 빠르게 참교육을 가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아카이브만 따라다니겠습니다. 너 갈기 가. 나 이거 꽉 채우고 공팔이 참교육 갈 거니까. 갈기 가, 빨리. 아, 저기서 왜, 이거, 니, 미... 기웃기거리고 있어. 자, 우리 파리가 또 유성화산 쏘고 있는데. 어? 우도 백틀이 뭐? 자 와, 아 여기 잡아야 겠 자, 공팔이 잡아야 돼요. 자, 공팔이 잡았어요. 자, 깔끔하게 공팔이 잡아주고 그리고 내려가, 바로 내려가. 바로 내려가서, 아, 얼었다, 아이. 이거, 와. 아이, 왜 거기서 희키는 수도으로 해? 아이. 오케이. 잡았어. 아라라로 잡았어요. 자, 빨리 뽑아야 돼. 이거, 형이 빨리 뽑아야 돼. 뽑아야 돼, 뽑아야 돼. 아이. 잘 가라, 친구들! 깔끔하게, 오, 오케이! 잘 가라, 이 친구도! 잘 가라! 네, 형이 계속 여기 비빌게. 오, 코라선씨! 앙코라선 반갑고요 공팔이 코라선 반갑고요 공팔이 검수로 참교육 지대로가죠? 너 아까 패작한 벌이다 공팔이 너아 딱밤 제대로 맞았어요 자 크로즈 딱밤 제대로 맞았어 오케이 아유 우리 파리씨 또 오셨네요 자 우리 파리씨 자또 오셨어요 자, 내가 팔이 잡는다. 잘 가세요, 공팔이공팔이창교육 제대로 당하고 있죠? 아, 얘들아, 딴데 뺏기지 마. 얘들아, 진짜 딴데 뺏기지 마. 내가 여기 이렇게 지키는데? 로즈업은잘 가세요. 그냥 내려오다하면다 죽어요. 자자 자 우리 치즈볼 반갑고요자 콩파리 콩파리 학살 때이 아유 잘했어요 누가 잘했는지는 잘 모르... 누가 누가 잘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잘했어요 하민이 검수가 좋아요 아카이노가 좋아요 몰라 난이 조합이 좋은것 같아 10킬 했다 야 만포인트 넘었다 와 만점이상 찍어보네 아 진짜 웃기나 이거 진짜 재밌네 <웃음> 만점 이상 찍고 10킬 가네 아 재밌네 하비 채널 공 08이 학살띠 아 진짜 웃기다 아 우리 파이왜 이렇게 웃기냐 아. 검수 사성은 안돼 검수 5성부터 쓸수 있어 아 아주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또다른 신캐가 언제 나오나요? 또다른 신캐 나오려면 이제 멀었죠 지금 이거 풀린지 얼마 안됐으니까요 어, 이거 좀 빡세겠는데 상대팀? 아이 로저 불안한데? 아좀 상대팀 빡시네 야클났다 상대팀 빡시다 아 상대팀 빡시다 클났다아 고니찌와 고니찌와 하지마마시대나이스미츠아 근데 클났다 상대팀 빡시다 아 너무 괜히 욕심부렸나? 나가고 싶다 형꽉 채우고 갈게 아 상대팀 빡신데아하지하면서 처음 뵙겠습니다 <웃음> 어 맞네 어쨌든 처음 뵙, 뵙는 것도 팩트니까 지금부터 C에 서 버티는 거 갑니다 아이 야야 야, 로저랑 로저랑 공복빅맘한테 답을 맞으니까 이거 혼나 아니네 야, 야 미쳤다 전쟁 턴들로바발 죽어 아 죽이고 죽었네 와 진짜 치열하다 우리 친구들 중에 가도 좀 있는 친구 없니 내려가지마! 내가 내려갈테니까확 어, 쓸어버린다 야 이거 로저 카운터 지대로 들어가는데? 얘들아 이거 로저 카운터 지대로 들어간다 내려와 원, 수, 유동화, 산 일로와, 공빅빅맘! 와, 야, 공빅도 뭐 없다, 야. 야, 공빅도 뭐 없어. 야, 카이노페도 야, 공빅도 뭐 없다. 아 근데 로드한테 지대로 맞았네 이거 아아좀 아쉬웠다 그치 <목소리> 잘가세요 <목소리> 가운데 형이랑 같이 지키자 형도 갈게 뭐 이거 왜 없어 기폭이 없냐 이케! 깔끔하게 이겼네요 와야 아까 공복빅맘 때려잡는거 봤냐? 와, 대박인데? 공복빅맘을 그냥 때려잡는데? 이야 씨. 이야... 정말... 어마어마한 캐릭이구만